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전 영상처럼 힘들게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발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근 여행 관련해서 정말 신박한 서비스를 알게 돼 가지고 이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현금을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편의점에 가도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여행을 오게 되면 생각보다 현금을 쓸 때가 많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는 발리만 해도 카드 복제 위험도 있을 뿐더러 아예 카드 결제 자체가 안 돼서 현금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여행에서 쓸 현금을 미리 환전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내가 얼마를 쓸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아, 막상 해외여행 가가지고 부족하기는 싫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여유롭게 환전을 해갑니다 근데 이런 현금들을 깔끔하게 다 쓰고 귀국을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남겨가지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재환전을 하거나 재환전이 힘든 동전 같은 경우는요 집구석에 막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이게 동전을 처리하자니 돈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쓰자니 내가 그 여행지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사용처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동전들이 모여서 생각보다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서비스는 바로 잔돈 환전 서비스입니다 바로 버디코인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요 환전이 힘든 이런 잔돈들을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정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은요 수많은 제휴사들에서 실제 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제휴사로는 버거킹?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거기다가 네이버페이나 페이코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테스트 기간이어서 몇몇 CGV랑 성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삼성동에 위치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테스트 기간 동안에 어떤 남성분은 집에 있는 그 잔돈들을 다모아 갖고 와가지고 35만원어치 포인트로 환전을 해간 분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수집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버디코인은요 추후에 환전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환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부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 기계에서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24시간 환전이 가능해요 추후에 나오게 될 환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환전과 예약 환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마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접 환전은 말 그대로 직접 가가지고 기계에다가 돈을 넣은 다음에 외화를 받아내는 환전이고요 예약 환전은 제가 어플이나 웹사이트에서 미리 계좌이체로 돈을 신청을 한 다음에 그거를 키오스크에 가서 수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 분들 시간 관리가 조금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뽑자면 지금 이게 아무래도 아직 테스트 기간 중이다 보니까 키오스크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핵심인데 인천공항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인천공항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정말 자주 이용할 것 같거든요 이제 입국을 딱 했을 때그 기계가 배치가 딱 되어 있다면 아마 주머니에 이런 찰랑찰랑 거리는 잔돈들 귀찮아서라도 다 넣어서 포인트로 정립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내 방구석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을 동전과 외화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포인트로 환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020년에 더 좋고 더 많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